오늘의 안주 나와라 뿅 안녕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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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안녕! 밥수리예요! 반가워요! 오늘은 똠양꿍을 준비했습니다! 자, 세계 3대 수프 똠양꿍! 이 똠양꿍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만들어 먹으려고 지난주부터 기획했거든요? 근데 왜못 먹었냐? 제가 이 아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난주가 아니라 이 아이를 구할 때까지 한두 달이 걸렸는데요. 와 이거 평택의 미군부대 없어? 동탄? 없어? 또 어디 갔더라? 하여튼 보이는 외국인 마켓 다 갔는데 결국은 어디서 구입했는지 아세요? 수원. <웃음> 수원에서 구입했어요. 빠밤 빠밤와 드디어 구했어. 이 레몬그라스가 진짜 그 고기나 육류 요리에 되게 많이 쓰인데요그 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탕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이 똥냥꿍을 할 때도 레몬그라스가 들어가면 이 새우에 아무래도 좀 비린 맛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레몬그라스는 거기까지 하고 여기 제가 지금 똥냥꿍에다가 쌀국수 넣었거든요.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 와 제가 아, 쌀국수 먼저 꺼내어 어, 불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쌀국수 뿌른 면을 먹게 생겼어요. 일단 얘네들부터 꺼내놓을게요. 고추로 해줘야겠어 아, 국물 되게 맛있는데, 지금 국물도 쌀국수가 부는 바람에 많이 줄었어요. 혹시 왜 이렇게 많아? 1인분인데. 어, 국물이 줄어들기 전에 얼른. 어, 빨리 먹어야 돼. 동남아에서 먹는 그 맛입니다. 되게 잘 만들었어. <웃음> 음. 와. 아, 대박. 와, 이거 태국 음식점 가면 이거 비싸죠. 한 15,000원 그 이상하지 않나요? 어. 와 맛있다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했어요 근데 사실 요리 과정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별거 안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도 생각했는데 와 이거 되게 쉽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 비결은 테이스트 이거 제 태국 여행 가서 사왔는데 태국 여행에서 산 거는 약간 이제 좀 특별하지 않을까 이러고 공항에서 샀어요 방콕에 근데 또뭐 뒷목 잡는 사건 한국에 팔어 심지어 똥양 세트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주문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똥양꿍이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구하려고 이거는 다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못 먹고 몇 달을 고민을 했는데 그냥 똥양 세트 하나만 사면 다 해결이 됐다는 거 <웃음> 음. 어? 이거. <웃음> 이거 레오가 어디 거야? 싱어 코퍼레이션 이것도 한국에 판다 그래요! 근데 저는 직접 태국 가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왜 그런 개고생을 했나 몰라. 야. 아우, 소리. 아. 태국 편의점에서는 11시인가 12시인가 넘으면 맥주 안 팔거든요. 되게 웃긴 게 냉장고에 자물쇠 걸어놔요 <웃음>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했다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밤늦게는 안파니까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태국 여행 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술을 먹고 싶으면 꼭 12시 전에 12시 전에 가서 이따만큼 사오셔야 돼요 먹다가 추가로 사온다? 그런 거 없어요 <웃음> 호텔에는 파나 모르겠네. 아, 호텔에는 한 3배 정도 비싸게 팔아요. 호텔? 냉장고에. <웃음> 음. 우와, 너무 매워. 이 똠양꿍이 매콤 그리고 짭짤하고, 그리고 이 시큼하고 달달한 이 맛이 모든 게 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 3대 수프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고수가 살짝 들어가는 게 훨씬 더그 풍미라고 해야 되나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치킨! 치킨 스톡을 제가 넣었는데 원래는 당 육수를 사용하기도 한대요 근데 뭐 언제 당 육수를 내고 있어 그죠? 치킨 스톡 하나 딱! <웃음> 마지막 간은 이피시 소스로 하면 되는데요 이피시 소스는 보면 여기 성분에서 보면 설탕이나 이런 게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액젓에 비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저도 따로는 안먹으면 한번 먹어볼게요 <웃음> 짜고 약간 단맛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액젓은 짠맛만 쫙 있잖아요 얘는 단맛이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약간 액젓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맛 우리나라 액젓을 사용할 때는요 액젓 넣고 물좀 넣어서 희석을 시킨 다음에 조금 연하게요 너무 안 짜게 거기에다 설탕을 조금 타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저 오늘 그게 귀찮아서 피시소스 샀는데요 저거 2300원 밖에 안해요. <웃음> 음, 음, 와 이거 세달 준비했는데 오늘 성공이네. 창. <웃음> 음. <찬! 웃음> 아. 아. 아. 자 오늘 세 개. 삼데스프 똠냥꿍 똠은 새우고요 얌은 새콤한 맛 그리고 똠은 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콤하고 새콤한 새우 스프 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집에서 똠양 페이스트 하나만 그냥 사워주고요뭐 기타 등등 뭐 라임 이런 거뭐 시큼한 거뭐 식초 넣어도 돼요 그런 거막 때려놓고 만들어 먹으면 <웃음> 여기가 태국. 좋아요랑 구독, 코코 아시죠? 만약에 구독을 나는 눌렀는데 뭘더 눌러 이러면 알람 눌러 주세요. 안녕. 바이바이.